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유튜브나 네이버 tv 를 보시는 분들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시죠 제가 첫번째 시간 두번째 시간 초보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초보왕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골프는 무엇인지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골프 스윙은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골프 스윙은 이렇게 시작해야 된대요. 골프 스윙을 시작할 때 TV를 보고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면서 그 스윙을 따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분위기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스윙은 어떻게 시작해야 여러분의 골프를 재밌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게 초보왕의 바라보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스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서 초보왕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골프 스윙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에 대한 것만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골프는 여기에서 딱 보면 요 작대기 하나 짧은 작대기 긴 작대기로 공을 맞춰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은 너무 많죠 테니스도 라켓으로 쳐서 앞으로 보내고 탁구도 쳐서 앞으로 보내요 탁구 라켓을 잡는 방법이 있고 테니스도 라켓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야구도 야구 방망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골프도 골프채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드리기 이전에 저는 골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립시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먼저 제가 그립을 어떻게 잡는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는 그 순간부터 경직되기 시작해요. 아, 왜 이거 잡는 거 되게 헷갈리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막 신중하게 이렇게 잡았다 았다 잡았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아이고, 그 그렇게 잡기 시작하면 일단 공을 못쳐막 힘들어 가서 그런데 마음대로 잡으세요. 일단은 다 알려드릴 거야. 골프 그립에 종류 그립은 어떻게 주는지 며칠만 기다리면 줄줄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골프라는 것만 알면 돼요. 제일 먼저 요 앞에 있는 거, 요 넓적한 부분 이거 골프채 명칭은 제가 한번 알려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다명칭은 아, 나와 있죠. 근데 초보왕이 직접 이렇게 딱딱 짚어가면서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은데요. 오늘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요 앞에 면이 있죠, 면. 이걸 페이스라고 그래요 페이스라고 하는데 요 면으로 그냥 공을 맞추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게 쉬울 것 같죠?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골프 스윙을 이 맞추는 거에 대한 본능을 익히기 전에 먼저 골프 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 배우잖아요. 더못 맞춰요. 더못 맞춰요. 그래서 저는 제일 두려운 게뭔줄 알아요. 제가 레슨을 할때 제일 두려운 게 본능 상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 그러한 본능이 상실된 상태로 초보 왕한테 오는 게 아니라 초보 왕은 방버 왕이기도 하고 옥선생이기도 하거든요. 방버 왕은 정말 어, 한 초중급 골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 진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옥선생은 초급부터 상급까지 진짜 스윙답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생님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초보왕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복잡해, 그게. 그러면, 여기 좀 평평한 데 있잖아요. 평평한 데로, 공은 이발 사이에 아무 데나 두고, 이렇게 놔도 돼. 근데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몸 앞에다가 두고, 여기서, 어떻게 작건가네 이렇게 앞으로 쳐봐요, 앞으로. 앞으로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작대기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시고, 요 위에 이 올라와 있는 거 올라와 있는 이 고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에 놓고 아무렇게나 잡고 가운데 놓고 쳐도 되고 오른쪽에 놓고 쳐도 되고 왼쪽으로 놓고 쳐도 돼요. 아무 데다 놓고 뭐 그립도 뭐 어떻게 잡아라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번 쳐봐요. 이렇게 그냥 앞으로 쳐보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야발 움직이지 마발때 어떻게 하면서 쳐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모든 여러분의 본능과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우악스러움 여러분의 타격 감각,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막, 정말 난 우악스럽다 그러면, 어.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실제로 본인이 힘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야구르거든 어, 움직이지도 않는 공을 갖다가 내가 움직여서 못 친다는 게 되게 야구르거든 그래도 치는 거예요. 아니면 손도 바꿔서라도, 이렇게 막 쳐봐요. 그러면, 아, 이 손보단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봐요. 그래서 쳐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쳐봐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스윙 모양 팔저 구부러져 있어요. 안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죠. 그럼 어때 이게 편한데 더 크게 이렇게 해서 한번 쳐봐요. 팔도 막칠때막몸부를을 치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쳐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작대기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요 앞으로 앞으로 좀 나가게 해.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심하게는 세뇌됐으면 좋겠어요 공은 앞으로 치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 날아가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서 앞으로 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프 스윙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 초보왕이 이렇게 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래, 이렇게 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은 초보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러한 기본적인 그 마인드를 갖다가 세팅을 안 해주면 로보트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왜이 작대기를 가지고 공을 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본능도 잊어버려요. 잃기도 하고 생각도 잊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아무렇게나 잡아요. 대신에 한 손으로 잡아서 치면 어? 좀 불리하잖아. 두 손이 더 힘이 세지. 그러니까 두손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얘너 이쪽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한번 쳐봐요.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어, 어떻게 어 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치는 거지. 유원지에 놀러 갔어. MT 갔어 아니면 소풍 갔어 그랬더니 거기서 누군가가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골프 치는 거 해주는 거야 그러면 500원 내고 1000원 내고 쳐봐요 이렇게 잡고 막 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쳐봐요 아약로르지안 맞으면 또 해봐요 그럼 살살 쳐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알았어. 다시 음. 우와 해봐요 제발 오늘 제가 골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골프 스윙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때 뭔가 가르쳐 드릴 줄 알았죠 천만에 더 중요한 거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골프채가 생겨먹은 게 그래요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골프채예요 여기 그냥 이 이거 작대기 같죠 요 작대기도 엄청난 과학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뚱뚱한 애도 엄청난 과학이 들어있고요 근데 저는 그 과학을 별로 알고 싶진 않아요 초보왕 이거 알아서 뭐해요 만들어 놓고 쓰면 되지 그쵸 저는 이 물병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 그냥 그것도 무슨 무슨 뭐 플라스틱에 관련된 거 아니면 주형에 관련된 거 별의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딱 500cc로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거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만 마시면 돼다 마시면 구겨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치기만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 아셨죠 초보왕이 많이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골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왕은 일주일에 한번 나가지 않죠 매일 저녁 10시에 나가죠 그러니까 매일 나가니까 아 처음에 다아 어떻게 나 빨리 배우고 싶은데 그런 분들 은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 하지만 초보왕이 착착착착 쌓이면 쌓였는데 한 20편 쯤부터 누군가가 처음 초보왕 있는 걸 알았다 그럼 1편부터 쫙 보면 되고 1편부터 같이 가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 됐죠 음 늘 재밌는 내용이 나갈 거예요 매일 저녁 10시 초보왕 여러분께 찾아 가겠습니다 초보왕이었습니다